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빙이는 꼭 필요한데 상호 동의하에 상호 합의된 순간에만 할건막지 맘대로 손목 잡고 뒤에서 막 덮치고 그런 거안 됩니다 알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뭐 수신호로 하죠? 내가 네, 이렇게 하면 자식이 내가 강아지냐? 어? 이렇게 하게 이건 어때? 내가 참니까 히치하이킹이요? 그럼 이건 깡패니까 누구 패러가요? 아 에이, 뭐야? 피친 거야? 이 새끼야! 이제는 하다하다 사내가 져봐라 그냥? 이번엔 어떤 년이야? 아니, 이번엔 어떤 년이야! <웃음> 아, 보호자분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! 당구장에 <웃음> 예! 그렇게 뻔질나게 들나들더니 이번 년은 취미가 등산이라든? 그래서 년이야, 사내가! 야, 왜 빨리 와. 지보호자 어, <웃음> <거야>? <웃음> 여기서 이으면안 돼요.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돼요. 돼요. 아, 보호아이으면안 돼요. 아, 왜이으면저 환자분 아이고 세요 아이씨 환자분 환자분 환자의식 없습니다 아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환자 살려놓을 테니까 그때 직접 죽이세요 안심하시고 나가 계세요 오인턴 모시고 나가 네 여보 환자분? 여보 저랑 같이 가실게요 엑스레이랑 세 t 어? 어 찍었어